그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태풍보다 강할 것이라는 제 11호 태풍 흰남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다음주 화일 요 오전에 부산 남서쪽 7 0 k 지점 그러니까 경남 거제나 통영 인근에 상륙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후 내륙을 흩고 울산을 지나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제 11호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간접영향권인 울산에서 이 하천 잠수교를 건너던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9월 5일 이전까지는 흰남로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어올린 남쪽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다음주 월요일 5일 이후엔 흰남로의 영향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로는 3일 토요일 저녁 대만 인근에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흰남로가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도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의 최근접 시기는 제주도가 9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이 경남 해안은 같은 날 9월 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남로가 5일 오후 3시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서쪽 350km 해상에 다다를 때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30헥토파스칼과 초속 50m 강도는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9월 6일 오후 3시 부산 북동쪽 190km 해상에 이르렀을 때는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55헥터파스칼 초속 40m 강도는 강일 것으로 예측되고 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